아 이렇게 내가. 내가. 내가. 저가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보신거에요? 할때는 그냥 사실은 네. 뇌케이 여기서 안하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뇌케이해 하고 올라가는게 저희가 분석한거 같거든 네. 근데,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다리랑 목이 편하다고 했어요 뇌케이션 하다가 왠저랑 네. 사이가 <웃음> 이렇게 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음. 아까 제가 목이 거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런 누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목이 달라졌죠? 예. 네. 아까는 약간 저는 믿지 않는 말인데 거북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됐었어요 조금 있다는 진짜 거북이를 하나 보실 거예요 <웃음> <웃음> 끝! 잘하셨어요, 끝! 그러니까 우리 한별선생님 팀은 뭘한 거예요? 선생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어 네? 선생님 <웃음> <웃음> 네, 직접 네, 상하체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상하체 연결을 했는데 뭘 바꾼 거예요? 팔을 이만큼 바꿨더니 척추에 영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이 목을 아니고 팔을 움직였다 는 말이에요. 팔운동이라기보다 팔과 연결된 척추 를 이제 실예로 보여줬는데 동작이 우리가 좋아하게 됐네요 음. 필링은 어떠세요? 제가 스텝을 으릎다운해서 내려갈 때 네. 어, 팔과 목에 음. 제가 무의식적으로 오죽지 않게 인장 반의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때까지 인증을 하지 못했는데 팔을 이제 리킬지 않으면 목에 힘이 빠진 게 느껴지니까 처음 팔안 들고 때 보다 그래서 이거 다 하세요. 네, 아까 여기서 어떤 아저씨가 목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네.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뭐라 어, 그러 네. 목이... 목이... 뭐라 그러지? 왜뭐 이렇게 이랬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씨가 뭐라고 안 했으면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다 예쁜 선생님들이 다와 어, 잘한다 그러면 그냥 얘기를 그냥 쓰고 갈까? <웃음> 그냥 <웃음> 일단 일단 떴는데 <웃음> 그죠 나오길 잘한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고 쫙서 있었는데 서러질 듯힘들 근데 목다못본것같으니까 그냥 쓱 갈까 이렇게 됐죠. 네. 그다가 나중에 목 아프면 이제 한의원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뭐나씨 잘했어요. 예, 네, 잘했어요. 예전에 못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그 필라테스 열심히 하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또프라테스 열심히 하고 나는 목이 안 좋으니까 치료는 치료고 프라테스는체에 좋은 거니까 프라테스 열심히 하고. 근데 필라테스 어떻게 할게요? 목을 엄청 꾸부리면서 했어요 필라테스 음. 안에서 목안 뭐 아팠단 말이에요 제 말이 근데 본인은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운동을 움직임을 이렇게 해서 목에, 에, 목이 안 좋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